있어요, 오늘 고 아, 있어요 오늘 컨셉은 조금 쎄보이는데 귀여운 컨셉 저기 올라오는게 보입니다 저기 올라오고있다 올라오고있습니다 올라왔다 <웃음> 이뻐? 어나날 날치야? 응. 다 날치야? 나날 날치야? 응. 나 날치야? 응. 다나 h 로 l 귀신 같이 생긴 음, 그런 캐릭터네요. 옆에는 r n a 김이고요 저희가 e Sangan Long, well, Sangan Sangan, Sangan, Sangan, 유어 마인드 아니에요? 아, 앞에 유어 마인드. 오픈 마인드? 오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 와 대박 사건.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알지? 만 하는. 라라 어떻게 여기 안 거예요? 완전 고급스럽게 아, 나오네요? 그래, 아, 음 음, 맛있어요? 안해 아, 맛있어요? 음 배고팠어. 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뭐 열려? 뻥어하는 노래. 잘먹어습니다어어뻥는 음, 음, 이거 해도 돼. 짜맛있 어, 맛있네. 찹밥 찍어 먹어 <웃음> <꼬마 김밥. 웃음> 먹어. 맛 꼬마, 찹밥 찍어 먹어.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언니, 응원병 열 떡볶이 못먹어 음, 근데 그때 얘기하면서, 응, 음, 음. 진짜 맛있어. 그거 나중에 엄마면 그거를 진짜 무조건 먹어. 음. 근데, 음. 가서 먹어야 돼. 아, 콜에서 진짜. 콜에서 먹으면 안 돼. 어? 집에서 먹으면 맛이 약간 떨어진다데 콜에서 먹는 게 나도 제일 맛있는 거 음. 같아. 예쁘다! 카페 <목소리> <목소리> <하트> 예쁘다! 온통 <목소리> 화이트네? <목소리> 어, 어떻게 해? 케이크 없어? 어, 아, 아, 아, 케이크 없어요? 아, 아. 그리고 시에스이크 와요. 아. 아. 아, 이거 작성해야겠다. 아, 네. 네. 네. <목소리> 예쁘다, 스티커 <목소리> 북이에요 스티커가. 응. Come o n 응. 카페 라떼. 요? 어 아이슈페너 있어. 아이슈페너. 나아슈페너 먹을. 그럼 아이슈페너 하나랑 응? 라떼 두잔 주세요 두 잔. 사장님. 진짜 잘 나와. 사진이 잘 나오는 카페 오데논 맞나요? <웃음> 오데논이 <웃음> 오데논은 오데논 아데 오데논은 아시 아시 오시 아시 오시 아시 아시 아에오시 아시 오 오픈마인드. 오픈마인드 내가 오픈마인드라고. 아 <웃음> 근데 수아나 우리 아가니가 가면 얘기하면서 막 아유 그래 유어마인드라고 해. 아, 어. 오픈마인드 오픈마인드 예, 이러다 하더라. 그냥 그래, 유어마인드 하자. 어, <웃음> 마인드 하자. 아, 진짜. 오픈마인드. 어, 오픈마인드. 카페 오픈마인드. <웃음> 카페 오픈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음. 여신가? 사장님, 사장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원래 이렇게 예쁘게 입고 항상 있으신가요? 아니 언제 놀러온다 해서 <웃음> 오늘 예쁜 언니들 온다고 해서 아, 원나이숫자라어어어서없어 어, 어, 서울대 아니면 신님 진짜 정신없어. <웃음> 와 너무 이쁘다. 이거 받침대도 이쁘다. 예쁘다. 이건 뭐야? 아인슈페너아인슈아슈페너 아인 어떻게 타야 돼? 저. 추차는 어디에서 해요? 어... 어, 우리 집 앞에다가 해도 돼. 거기 우체국 있잖아. 어, 우체국 지금 밤이어서 그 건물 바로 앞에 돼.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 이 음, 젊은이셔. 어, 참고 수아이가 그게 스타일이 좋잖아. 그 느낌이 맞아. 지금 현철이 스튜디오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3차, 3차. 갑니다. 3차. 이제 많이 먹었으니빼야죠 오, 안 보여. 창문 나올 텐데. 아, 근데 어두워서 얼굴은 안 나와. 이런 곳에 살고 싶네요. 도르변에서. 도르변? <웃음> 도르변에서. 근데 네, 예쁘게 안 나와, 항공이. 와. 저 아파트는 얼마일까요? 아니, 껌값이지, 뭐. 얼마에? 껌. 껌하니 2억 20억. 20억 껌. 껌인데 20억이야. <웃음>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나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올즉이 갑자기 랜덤에서 마, 만족스러우세요? 제가 한번더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만족해 언니는 항상 어.. 어.. 티셔츠가 잘 어울리시네요? 네.. 잘 어울려요 <웃음> 14 랜덤 한번더 가시나요? 제가 까15 어? 어우, 세게 나가시는데? 어? 과연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아도 우리 <웃음> 금자 어그분의제목야금의제목야현란한 발로리 아장아장아장 아장. 공도 야무지게 잡았어요 공도 야무진 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두분다 롱노트가 취약하거든요 1위 4개요 1111 빼빼로데인가요? 와1111 11월 11일 어1 1 1 1 빼빼로를 승우오빠에게 받으세요 강원이아뭔 소리야 계속 찍고있어요 찍세 찍세. 자 찍새 어? 랜덤 트랙 신 아, 랜덤 랜덤 자 누구의 발끝에 달려지 현의 발끝입니다 한번주형 발끝인가요? 내가 면 어려운 거 나올 것 같아 <웃음> 기체가 말안 들어요 저희들 그거 나오지 않을까? 레이지 오브 코너 오! 어, 그거 시거든요 아! 아! 아 우리 배터빠라베야한 아. 아. <웃음> 바퀴 돌아주세요 <웃음> 나라라라 <이거 좋아>, <웃음> 어떻게 돌아? 돌아! 오! 돌아었네 아장, 아장, 아장, 아장. 돌아주세요! 오예! 오, 멋있으신데요? 와! 달려, 달려! 와!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오, 잘한다, 잘한다. 팔라워자고 고고 거예요. 고고. 고고 고. 어차피 두개니까 프라다 <목소리도> 처음 먹어봐요. 와, 이게 뭐야 까만 거? 치즈볼. 오. 와, 장난 아니다. 장난인디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 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도> 먹어보세요. <목소리도> 역시 순살이야. 역시 순살이 답이야. 순살 먹어. 순살 답입니다. 고추냉이 순살. 아뭐 하고 있어? 아 뭐? <뭐야. 목소리도> 사진, <목소리도> 사진 아니야? 안 하지 않냐? 아 사진이잖아. 맛있어요, 언니. 음! 맛있어 <음> <음>